안녕 달림 말은 어떻게 해 안녕 여기는 시온이하 한웅이 집이에요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10분만 쉬고 하려고 그 10분만 브이케 켰어요 너무 힘들다 <웃음> 그래서 딱 10분 뒤에 브이앱을 끌 겁니다 왜냐면 빨리 정리하고 자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너무 귀찮아서 딱 10분만 쉬었다 할 거예요 분명 리얼타임 모델 이건 내가 킨 상태는 못한 건가? 맞아요, 목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빗장만이 온다고요? 알아요 여기는 너무 더워요 여기는 기본이 35도? 이래가지고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기말고사인데 벼락치기 밤샘 VS 포기 둘 중에 뭐가 나요? 포기! 벼락치기 해야지 아니야 지금 벼락치기에도 솔직히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런 노력이었으면 진작에 일찍 일찍 했을 때 아니 아니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지금, 방금 말해준 달리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한 걸 거야 지금 밤샘 벼락치기 하면 내일 시험 시간에 자요 아 그럴 바에는 시험 작하기 전에 벼락치기 하고서 그 다음 시험 보고 시험 보다 마자 바로 집에 돌아가서 한 3시간 잔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아니야 공부하는 거야. 그럴 바에는 원래. 시험 보기 전에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시험 보기 전에 보는 건 당연하지 아니라니까 너 벼락치기 한 번도 안 해봤지 벼락치기 해봤어 꽁치야 그럼 <웃음> 솔직히 안 해봤지 나 해봤어 아니, 잘나 진짜 해봤다니까 업무에 지금 벼락치기 하고 있는 투문이 놉니다. 아 미안 미안 미안. 벼락치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웃음> 근데 만약에 그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핸드폰을 하다가 자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 다들 내일 기말이군요. 네, 이번에도 나이슨 룸메입니다. 나 없는 한국은 비만 내린다고? 여기는 쨍쨍한데? 지넌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 노래 알아? 네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맞아 제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난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웃음> 지금 네. 지금 VF하는데 하품하면 어떻게 어? VF하는데 하품하면 어떻게 다들.. 자연스러운 그짐 싸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럽잖아 아이돌은 하품 안해 아이돌도 하품해 사람인데 오나지 오나지 오나지잖아 왜 이렇게 물소리가 많이 나냐고요? 환웅이 방금 손을 씻고 오렌지 주스 먹방을 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큰 오렌지 주스를 사줬는데 저거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돼 우마이 <웃음> 그 뭐야? 그게 뭐야? 어? 뭐야? 우마이도 모르냐? 어 오이시 짐쌀거 대박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 적게와가지고 맞아 캐리어가 꽉 차진 않았어 그냥 어? 그럼 형, 형 거에 내거좀 넣어도 돼? 그건 안 된다고? 여기, 어? 시간 똑같아요, 한국이랑 그치? 시차 없지 않아? 아예 똑같지 않아? 시간. 아, 그래? 응 아닐걸? 있어, <웃음> 바보야 한국 몇 시에요, 여러분? 아니야, 오나지 됐어 오나지잖아 오나지 봐봐, 있다고 하지 달림들이다? 1시 40분이래 똑같잖아 <웃음> 이거 짓말쟁이야 그것도 모르다니 아, 어, 이걸 언제 정리한 밤 어? 지금 형 바보 됐어 얘는 바보야, 시차없어. 이러는데... 아니, 달린들 동주, 속필라면은다 같이 대금동결 해야지. <웃음> 아... 은문놈 있나? 눈치 와사라졌다. 세졌다니, <웃음> <웃음> 맞는 말이 아닐 텐데. 어? <웃음> 아, 일본을 지금 몇 년째 온데? 일본어가 늘지 나아은문놈이나서 <웃음> 다들 시온이 편이어서 그렇대 어? 헐 환웅이한테 혼남 과연 환웅이는 시온이를 속이려고 한 것일까? 당연하지 그걸 모르면은 바보지 바보 여환웅 몰랐으면서 시온이 속이는 척하고 있어 에이 야시청 없는 건 당연히 알지 나 원래 있었어야 하는 건데 진짜 형한형 형 이미지가 약간 요런 이미지인가 봐 <웃음> 다들 요한웅 시온이 속이려고 한거 맞지? 다 이래 좀 억울하네 팝팝팝. 곤약 젤리 먹었어? 아니요 곤약 젤리안 먹었어요 형 곤약젤리 먹었어? 응? 곤약젤리 그거 오렌지 맛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곤약젤리 오렌지 맛 사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거짓말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월울 환웅이 바보여도 괜찮대 잘지동주방 어? 같이 쓰면서 에피소드 없니 환웅이 형이 방금 응. 에어컨을 껐어요 에피소드지 이런 건 에피소드가 아니니? 에피소드는 음... 이번 진짜 일본에 와서 계속 기절해가지고 아니, d 웅이 어제 s o d e Episode. e p 법을 말했잖아 엥? 내 법을 구독했어? 다 알아, 다넌다안다 i s 우리 달림들이형 버블 가서 환웅이 또 어제 10시부터 잡다며 이런 거야? 어! 달림들제 버블의 얘기를 환웅이 한테 날리면 어떡해요 그거 버블 불법인 거 알죠? 퍼나르면 다 신고할 거예요 <웃음> 내가 이거 지금 브이앱 아직 10분도 안 됐거든요? 형한 어. 형 분만 세번본거 같아 <웃음> 어. 오늘 춤 너무 많이 췄어 아 환웅이 오늘 춤추고 왔어요 댄스 댄스 댄스 댄스 환농이형 아까 버스킹 했거든요. <웃음> 거의 지금 뭐 어? 부자야 부자. 뭐가 버스킹에서 어. 인기 장난 아니었어? 아씨 장난 아니었지. 진짜? 막 모자 앞에 야. 뒀는데 막 모자 터졌어? 야 모자가 뭐야? 모자랑 신발도 벗고서 맨발로 쳤어. <웃음> 발대가 없어가지고. <웃음> 다들 막 놀라서 자빠졌어? 아닌거 같지? 아니, 데아닌거 아닌 같죠? 니아 아니, 었어요 지금 어디서 있니 어디서? 응참 <웃음> 웃겨 버스킹으로 비행기 값 벌었네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비행기 값이라니 지금 거의 어? 이틀 프로모션비 내가 혼자 벌었어 지금 <웃음> 장난 아니야 지금. 나 달린도 진짜 믿어 영상 없니 영상? Young song omni. Young song? Hm. I'm not s u r 영 i 이 없죠. 그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미즈투어에 이어서 비행기꺼벌기니 <웃음> 우리 미즈투어 때도 우리 비하인드에 굿즈 그거 했었잖아 었 기억나? 기말 뭐로 찍을까? 저는 3번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 옛날 사람들이 이제 4번이지 농주야 요즘 4번이라고? 요즘 4번이야 요즘 4번이래요 뭐가 더 많이 나오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형 요즘 사람 아니잖아 그 요즘 사람들한테 듣는 거지 어? 너 시간 동생 없구나? 내 동생은 중간고사 안 본데 요즘 근데 기말고사만 보지 않아? 동주도 이제 스물세.. 스물 네 살이니까 동생들도 다 졸업했지 <웃음>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형주도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웅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 멀리 멀리 있어요 실제로 약 30cm? 30cm 부터는 더 되겠다 한웅이도 요즘 사람이래 맞아 조선모사 몰라 조선모사? 너 모르잖아 조금 모르면 3번, 모르면 4번 몰라 이거 국룰이야 몰랐어. 조금 모르면 3번 몰뜻이아예 뭐? 모르면 4번 몰래 뜻이 뭐야 아침에 3개 먹나 밤에 4개 먹나 같다 이건 거지 다르잖아 아 바깥지 그러니까 아, 그 스토리가 있잖아 원숭이한테 밥을 주는데 그것도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잖아 나 학교 열심히 하데 <웃음> 이건 초등학교 <웃음> 때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이거 아, 고등학교 때 배워 그러면? 열심히 했네. 나 공부 열심히 했지 뭐? 나 시블이가 누구야? 나 전교 1동이었어 대단한 사람이지 계속 댓글에 환웅이 혼자 일어나래 나형 혼자 막못 일어난다고 말한 적 없다 <웃음> 내 아림 이거는 형님들 저 혼자 못 일어나요 맞아요. 환능이 형은 저 없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2번이 많이 나온데 진짜? 응. 근데 개박해지 않을까? 사실 이건 선생님 마음대로잖아. 아 근데 이번은 우리 때 진짜 잘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 솔직히 우, 우, 3번 아니면 4번이었는데. 우리 뺀이라고 할 뻔했어.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어느 정도 번호 비율이 같았어야 되잖아. 뭔지 알지? 이나 1번은 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좀고르고루 내야 된다고 들었긴 했어 나 5번이랑 3번이 제일 많았는데 이게 내 거지? 어 그거 내 거야 여기까지가? 아 maybe? 아니 어, 그것도 내건거 같은데? 내 건데? 어, 내 것도.. 아 어, 그거 현 건가 봐거 그 안에 내거 들어있는 거 같아 어 근데 난 4번 위주로 내게 되기는 해, 문제 내는 쪽 오, 깐지다 문제 내시는 분이 있으셔 크아. 지금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럿이 울고 있습니다 나펜 굴리다가 망했잖아? 그건 아, 연필 그... 연필 쓸 때만 가능한 거 아닌가? 펜 굴리는 거는? 펜에다가 번호 쓰고? 펜 굴린다는 아... 건 솔직히 말해서 펜 굴린다는 건 최소 지금 솔직히 말해서 펜 굴리는 거는 진짜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 지금 동주처럼 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근데, 샤, <웃음> 샤프는 굴릴 수가 없어. 연필을 <웃음> 썼던 세대인 거야. 알지? <웃음> 1, 2, 3, 4, 5가 연필에 딱 들어간다고. 야, 초등학생이면 연필 쓸 수도 있지. 애기면. 아니, 하면. 요즘, 요즘 초등학생들은 볼펜 쓴데, 요즘 샤프도 안 쓴데. <웃음> 왜? 몰라. 그리고 요즘 <웃음> 조금 <웃음> 신세대 학교들은 그거 준대잖아. 탭 준대잖아, 탭. 와. 탭조서그 수업만 할수 있는 그탭 있잖아 막 인터넷이라고 안되고 그걸로 수업한데 대박이지? 아 지우개도 많이 굴렸었죠 맞아 라떼는 샤프랑 볼펜 못쓰겠었는데 손가락 힘 없어진다고 맞아. 진짜 그건 너무 옛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연필 쓰게 했었어. 근데 나 솔직히 뭔 차이인지 잘 알아? 모르겠어. 난 그런 친구 안 들어봤어. 그래서 우리 학교도 샤프랑막 붓펜 이렇게 못 쓰게 했었어. 진짜? 근데 그냥 중딩 그런 거 쓰는. 어 중딩도 탭봤는데 와. <웃음> 근데 이 와중에 웃긴 댓글이. 요즘은 책상 뭘로파 그러면? 학생을 <웃음> <책상을> 높아. <왜 파? 웃음> 야 우리 학교 책상 파 있던데 높구나. 아 대박이야. 학생들이 파구나. 아나 진짜 그거 진짜 이해 못했는데 달리니까 이해할게 물로 올게 학교가서 패드로 수업한데아 대박이다 요즘 학교는 아이패드 준대 연필 못 잡는데 교정기에 끼워서 쓰게 했다고? 이빨 교정기에 끼워서 연필을 쓴다고요? 아이 연필 잡는 교정기? 그거요? 이거 고무? 고무 고무? 알지. 형 무슨 색 썼었어? 난 연두색 썼었어. 그런 거 거의 다 약간 연두색 연두색, 연두색 하늘색, 이런... 핑크색, 아, 주황색. 그래. 요즘은 칠판 기계로 지운다며? 엥? 나 고등학교 때도 기계로 지웠는데? 형 칠판 지우는 기계 있었어? 기계는?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기다란 게 하나 있어 그거 버튼 삥 누르잖아? 그런 물걸레로 싱 하고 이거 칠판 아, 한번 그런 건 없었어 우리 난 고등학교 때도 했어 그거 있었어 요즘 칠판은 분필로 안 쓴다는데? 그럼 뭐로 써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그건 영어실에만 그렇게 쓰는 거아야 마카보드 같은 거 영어실만 보드마카잖아 나 중학교 때 마카보드 쓰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분필었던거 같기도 고 근데 분필 요즘 거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가로 많이 안 떨어지던데 그도 많이 안 떨어졌었는데 우리 중학교 때까지 분필 엄청 많이 떨어졌어 요즘은 전자칠판이래 저도 고등학교 때만 기계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없었고 근데 고등학교도 우리, 우리 학교만 있었어 다른 주변 고등학교는 없었어 전자 칠판이라 터치펜으로 한대 선생님들이 대박이다 진짜 무슨 일이야? 진짜 많이 변했구나 그니까 진짜 많이 변하긴 다 너무 충격적이다 전자 칠판 무슨 일이야? 진짜 빨리 변하긴 한다 대박이야 너무 충격적인데? 화이트 보드가 기본인데 중간 화면에 전자 칠판에 띄울 수가 있대. 그게 뭐야? 우리가 끊겼어. 스프 때문에. 울지마 형. 음, 이제 뭐있지 자, 이제 시온이는 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V 앱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 중이지만 이거 지금 v 이앱 하다가 저 오늘 안에 못잘것 같아요. 벌써 2시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빠른 시에 내에 환웅이형이랑 v 이앱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아니 아니래요? 저 혼자 키겠습니다 너랑 안킬 건데 일본나서 환웅이가 시원히 안아줬어? 아요안 안아줬어요. 얘를 왜 안아줘요? 다큰일를 진짜 못됐죠? 진짜 못됐다니까? 내가 맨날 이제. 끼워가지고 챙겨주면 뭐하냐고 한 아, 번에 아, 안안 안아줬는데 배 아팠어 정말 그러면 달님들 너무 늦었으니까 잘 자고 내일 출, 출근도 잘하고 알겠죠? 요즘 비 많이 온다니까 우산 꼭꼭 챙겨다니고 오후에 비가 오 가요? <웃음> <다요? 웃음> 성공 묻혔다 요아빨리또 언제 하지? 아, 지금 돌려 지금 못 자잖아 식구 어쩌다 보면 맞지 않을까? 자자 달님들 안녕 아이시테로요 빠빠 그럼 끝뿅